안녕하십니까. 5월 10일자 해외선물 원기 중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심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전시 3대 지수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불감에 실망 매물이 출해되며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키 등 경기 방어주들의 낙폭도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의 푸틴은 전산 군인 가족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는 증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며 하락마감했네요. 유가는 인플레이션 산출시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별도로 발표하기도 하죠. 전세계적으로 고유가는 이제 골칫덩어리 같아보입니다 당장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지는 것이 현실이니 말이죠. 80년대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된올 쇼크. 파월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유가는 금리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할 텐데요. 각국 이의 관리가 문제겠죠.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님들께서는 에이집에서 화면번호 4 0 2호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4% 매도 6%로 매도 5위에서 매수 과열로 다시 진입했네요. 원인은 매수 76% 매도 24%로 매수 5위가 취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0% 매도 30%로 여전히 매수 5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나스닥이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시속게임 1차전은 고유가로 완성이네요. 리오프닝이 뒤심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사은 1260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68달러에서 17.5달러 0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보이고요 금은 오늘도 1,850달러와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나사금 매수과열에진입하기 때문에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공인인국께서는 HD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포신 동향을 보실수 있습니다.